학교에서 관사를 배우면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대륙에는 안 붙이는데 대양에는 붙인다. 산에는 안 붙이는데 강이나 우나 사막에는 관사 더를 붙여야 된다. 이걸 외우게 하는데 자 제가 예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30분 후 정확히 지금부터 한번 시간 재 보세요. 30분 후에는 여러분들은 이거 저절로 이해하게 돼요.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걸로 만들어 드리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관사를 너무 어려워한 거였어요. 용어 때문에.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article이에요. article. 아티클. 자, article이 관사인데 사실 article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국말은 뭐예요? 이거죠? 기사, 신문기사, 논문, 물건. 이런 것들이 아마 관사보다 먼저 떠오르실 텐데 사실 이 어원으로 분석을 하면 다 똑같은 뜻이에요. 관사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article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드는 게 아티클이에요. 다시 한번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드는 게 아티클이에요. 자 그러면 기사, 신문기사, 자 모르던 사실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논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구나. 잘 모르던 거를 알게 하는 거. 그리고 물건도 아티클을 쓸때 있는데요. 이거는 보여주려고 꺼낸 물건은 아티클이라고 써도 돼요. 그냥 아무 물건이나 쓰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꺼낸 물건에 주로 아티클이라는 용어를 쓸수 있어서요. The articles are displayed.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관사도 똑같아요. 아티클의 개념에 바뀌는 게 없이 똑같아요. 이렇게 용어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영어식 개념이에요. 이제 영어는 요 단어랑 실물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걸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아티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컵컵 하면요. 영어에서는 컵이 없어요. 아티클이 안 붙어서요. 그래서 얘한테 컵을 보이게 만들어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를 붙이면 돼요. 어컵 그러면 비로소 진짜 컵이 생겨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우리는 컵이라고 말하지만 원어민들은 어 컵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공부하셔도 아티클은 아, 관사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컵 컵이 없어요. 어, 컵하면 컵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결국 이걸 조금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영어에서는 개념의 세상에 있는 걸 꺼내려면 관사가 즉 아티클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간단해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시는 거, 오늘 실습이라 그랬어요. 저랑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뭘 해보시냐면, 아티클의 영어식 감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거 영어로 뭐예요? 한번, 제가 소리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서 직접 한번 말해 보세요. 펜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안 돼요? 자, 그림이긴 하지만, 그림이긴 하지만, 저 펜슬 진짜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죠? 그러면 펜슬이라그러면 안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 pencil 하면 돼요. 자, 근데아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실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꼭 내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다, 앞으로 나오는 그림들을 보시고 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진짜 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꼭 해보세요. 자, A pencil, a car 하셔야 돼요. 지금 따라 하셔야 됩니다. A dog. 아, a dog. 어, dog. 어. 오, 네, 네, 네. 마이크 끈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네, a g 하셔야 돼요, 진짜 a g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한, 이제 한번요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 보세요. 다음 문장 한번 읽어 보세요. There is. 어색하죠. 벌써 어색하죠. 그러면 이제 박수 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식 감각이 생긴 거예요. 어, boy가 맞아요. boy가 있는데 왜관사안 붙여? 그러면 이제 영어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관사 어의 아티클 어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들어오신 거예요. 절반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관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개념의 세상에 있는 걸 진짜로 보이게, 혹은 이 존재하게 만드는 게 어고요. 우리가 관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요. 자, 어, 보세요. 관사를 안 붙이면 그래서 100명까지 없어요 근데 지금 아직 100명까지 아가 안들어이어요 아, 아. 소리를 조금 마이크 키신 분들은 혹시 말씀하시면 려 마이크를 꺼주세요. 제가 지금 100분을 다 점검할 수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지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요 어떤 식으로까지 확대가 되냐면 개념의 세상에 있는 걸 꺼내는 게 관사다 보니까 있어 라는 뉘앙스를 만들고 싶을 때 관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어민들이 그냥 있어라는 뉘앙스.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퀘스천 원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럴 때는 I have a question. 그리고 퀘스천도 셀수 있잖아요. 퀘스천스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관사가 확대가 된 거고. 자, 심지어는 자, 두통 headache.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는 관사를 안 붙여야 돼요. 영문법적으로는 그런데 나 두통이 있거든 있거든이라는 뉘앙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두통이 있다라는 가, 말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확대가 돼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I have a headache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공부 고등학생분들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중학생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Few people like me. 그러면 few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외우게 하고요. 그 밑에 문장 A few people like me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고 라 가르쳐요.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는 거랑 거의 없는 거랑 무슨 큰 차이 있어요? 별로 없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자잘 보세요. 제가 우리 영주 강사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영주한테 영주야 사람들이 다너 싫어하지? 그러면 영주가 형 저 좋아하는 사람 좀 있거든요. 사실 거기서 좀, 좀이에요. 좀. 근데 영주 강사가 좀이라고 말한 건 진짜 조금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있다를 강조하는 말로 좀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영어도 똑같아요. 자, few people like me는 관사 없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 되는 거고요. A few people like me는요, 그냥 있어요. 언어적인 의미로는 조금 있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이 문장에서의 어감은 조금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명쾌해지죠. I have little money. 돈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근데 I have a little money. 그러면 돈 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있다라는 게 아니라 돈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말 자체는 조금이지만 있다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맞춰보세요나 한국 사람이에요는 위에 게 맞을까요? 아래 게 맞을까요? I am a Korean. I'm Korean. 뭐가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자 시간 관계상 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게 맞아요. 왜냐면, 나도 한국 사람, 저 사람도 한국 사람, 여러 한국 사람 중에 그냥 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I'm a Korean이 가장 일반적인데, 만약에 누가 와서, 야, 영주야, 너 요즘 한국, 아, 일본 제품 쓰니?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나 일제 안 써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야, 나 한국 사람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 그러니까, 그때는 관사를 빼도 의미가 통해요.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둘다 맞다는 소, 소, 소리예요. 조금, 약간, 그냥 뉘앙스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이게 관사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실제 얘기할 때 관사를 쓰거나, 어,를 쓰거나, 아니면, 없는 거, 혹은 안 보이는 걸 억지로 있다라는 뉘앙스를 만들어주고 싶을 때, 어를 쓴다. 여기까지만 하면 관사 어는 전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좀 쉬었다 할순 없고 더를 해볼게요. 지금 어 제가 설명드리는데 제가 10분 썼어요. 10분, 10분만에 어가 끝난 거예요. 자, 더 더는 그래도 어보다 조금 어려워서 제가 나머지 20분을 써볼게요. 그러면 어 경우에 따라서 너무 즐거워서. 막 흥분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다니 자화자찬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실제로 그런, 그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저를 믿고 20분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더는 이거예요. 자, 관사 똑같이 아티클이에요. 아티클인데 개념의 세상에 있는 걸 실제 세상으로 꺼내는 게 어의 역할이었는데 더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확. 그러니까 키워드는 여기서 명확이에요. 명확. 그래서 이렇게 이 빨간 점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원어민은 이렇게 설명 못 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명확하게 하나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하나로 묶거나 더는요. 아니면, 있긴 있는데, 경계가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근데, 있긴 있는데, 경계가 애매하면, 원어민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요. 오, 어, 있긴 있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면, 막, 마음이 불안해요. 그때, 그냥, 덜을 붙이면, 마음 편안하게 그냥 쓰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이렇게세 가지만 이해하면, 더는 완전히 끝나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더는,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이제 다 맞힐 수 있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나를 지칭하거나, 하나로 묶거나 경계를 명확하게 하거나 첫 번째, 명확하게 하나로 지칭하는 건 쉽죠. 뭐냐면 I need a car. 그러면 나는 차가 필요해. 아무거나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I met a girl yesterday. 나 어제 어떤 여자아이 만났어. A girl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칭할 때가 있죠. I met a girl yesterday. 나 어제 어떤 여자아이 만났는데 걔 진짜 똑똑하더라. 똑똑했었어. 라고 말하면 이때부터는 더를 붙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칭해야 되거든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top. 꼭대기죠. 꼭대기도 존재하긴 하니까 원래 어를 붙여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I'm going to the top. 어느 꼭대기에 가고 있으면 그 꼭대기는 하나로 정해져 있겠죠. 명확하게 하나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땐더 top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내가 우리 직장, 뭐 사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보스를 좋아해요. 그 사람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아무 보스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I like the boss 하면서 덜을 붙이는 거고요. 영화 끝날 때도 The end라고 나오죠. 이 영화의 끝이니까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일반 명사를 가지고 명확하게 할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A white house. 흰 집이죠. 그죠? 그런데 흰 집인데요. 백악관도 영어로 white house 예요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백악관인지 보통 흰집인지 구별이 되어 안돼요 안되죠 돼요? 안 명확하게 즉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도 더가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white house 이런식으로 해요 자 골드코스트 금빛 해변이죠 자 근데 음... 저와 영주강사가 살던 골드코스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저희는 나중에 보글리시 멤버들이랑 다시 가서 여기서 사업할 건데 예, 이 고스, 이름이 골드코스트인데 자 골드코스트 하면 일반 명사죠. 그냥 금빛의 해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명은 일반적으로는 덜을 붙입니다. 공식 명칭은 덜을 붙여요. 예, 뭐안 붙여도 틀린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해주려면 덜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 이름들 있죠.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인데 일반 명사를 회사 이름으로 쓰는 많은 회사들이 그 앞에 더를 붙이는 거예요. The Face Shop, The Shop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래 페이스북도 일반 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창업 초기에는 더 페이스북이었어요. 근데띈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제이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으니까 더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띄었다 붙일 수 있으니까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 명칭이 아니니까 아,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만들 수 있는게 자기 회사의 이름이니까 자 이번엔 첫번째 끝났습니다 두번째 가볼까요 하나로 묶을 때 그냥 덜을 쓴다고 하면 돼요 명확하게 그냥 딱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할 때자 그래서 나라 이름은 korea 더안 붙이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연방국가 이렇게 나라들 스테이트가 원래 나라란 뜻이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나라가 된 나라들은 항상 덜을 붙이는 거예요. The US, The UK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메리카라고 말할 때는 연방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통치로 말하니까 이때는 덜을 안 붙인 거예요. 자, 석촌호수 더안 붙여도 돼요. 자, 그런데 캐나다랑 미국 사이에 Great Lakes라는 호수들이 있거든요. 근데데 호수 하나하나 이름이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부를 때는 The Great Lakes 라고 말하는 거고요. 뭐, 제주도, 이렇게 하나 뚝 떨어진 섬은 합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제주 아일랜드인데, 하와이 같은 섬들은 The Hawaiian Islands 라고서 이렇게 덜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배우신 기억나죠? Rich. 뭐예요? 부유한이죠. 부유한. 심지어 명사도 아니에요. 형용사인데, 이 앞에 덜을 붙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자 the rich 그러면 더를 그냥 다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통째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영주 강사님 여기까지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아. <웃음>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나요? 네네네. 네네. 자,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산만 넘으면 여러분들. 관사 완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자, 네. 마지막 사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면, 원어민들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존재하면 보여야 돼요. 다 보여야 돼요. 다안 보이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게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린 그런 마음 없고 필요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경계가 모호할 때, 억지로 덜을 붙이면서 모 하지 않은 척하는 게 더의 역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고유 명사인 일단 관사 를 원래 안 붙이잖아요. 아시아 안 붙어요. 왜냐면 그냥 딱 그림에서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아시아예요. 그죠? 경계도 명패예요. 자,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관사 안 붙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Pacific Ocean 자 태평양이죠. 자 태평양 있긴 있죠. <웃음> 목소리가 잘못 나왔습니다. 태평양 있긴 있죠. 자근데잘 보세요. 지금 저 어디까지가 태평양이고 어디서부터 북극해고 어디서부터 대서양인지 경계 여러분 보이세요? 없죠. 원어민 입장에서는 요 이렇게 되면 얘네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있긴 있는데 경계가 없어서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에는 고유명사를 할지라도 항상 덜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 편하게 하려고. The Pacific Ocean. 이런 식으로 요 자, 이제 조금씩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도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고 그 경계가 뭐예요그그 그 지류까지 다 강으로 봐야 되는지 막 따져야 되거든요. 원어민식 사고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거안 따지려면 그냥 간단하게 덜을 붙이면 돼요. The Han River. 이런 식으로 요 산맥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가 산맥인지 모르잖아요. 경계모호하니까 간편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The Alps 이런 식으로요. 알프스 산맥 하면 되고요. 근데 비교적 산봉우리는 명확하잖아요. 산이나 산봉우리는 비교적 명확해요. 그래서 덜을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은 안 붙이지만 산맥은 복잡해서 그냥 자기네 편하려고, 자기네 마음 편하려고 덜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ars. 자 행성이죠 명확하죠 크긴 하지만 명확하죠 그래서 관사 안 붙입니다 j u p i t e r i t of i t e r i t of a little bit of a 한번 t 보세요. bit of a little bit of a l 보세요 l e bit of a l i t 요 l e b 그러니까 써은 덜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붙여도 되고요. 이건 붙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직 대답을 못 드리니까 지금 답답한데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말하고 싶어 답답 미치시겠죠? <웃음> 자, 이건 뭐냐면 자이 친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써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태양의 존재가 있어요. 태양빛의 존재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때는 항상 The Sun이라고 항상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런, s 을 이렇게 바라보면 붙일 필요 없는 거고, Planet Earth도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지구는 안 붙여도 돼요. 근데 보통적으로는 The Earth라고 붙이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솔라 네, 시스템, 태양계 솔라 시스템, 솔라 시스템에서는 관사를 안 붙이는데, 이 솔라 시스템 전체를 다 얘기할 때는 관사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이제 맞춰 보세요. 조금씩 배웠으니까, 한번 맞춰 보세요. 자, 그, 그죠. 일단 복합적이겠죠. 솔라 시스템 다 합쳐야 될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죠. 어, 맞아요. 누가 맞히셨어요? 합쳐야 될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디까지가 태양계인지 경계가 명확해요. 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항상 붙이는 거예요. 또 솔라 solar system. 이런 식으로요. system.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깊이 있는 이해 이제 드디어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라디오 기계를 말할 때는 관사어를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계를 말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라디오를 듣는다고 할 때는요. 자, 여기서 이제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차이예요 우리는 라디오를 듣는다 그래요. 그냥 라디오를.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뭘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소리 있긴 있죠. 진짜 존재하죠. 그런데, 자, 어디까지 소리가 퍼지는지 여러분들 정확히 알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라디오에 소리를 들을 때는 항상 덜을 붙이는 거예요. I listen to the radio.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응용을 할수 있는 게 악기를 연주하면 왜 더를 붙이는지 그냥 이해가 돼요. 당연하지, 나는 내가 소리를 아 피아노네요. 소리를 만들잖아요. Playing the piano, 그죠? 기타 연주하는 것도 당연히 playing the guitar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응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운동 경기 개념이죠, 그죠? 무한대의 개념이니까 반사 안 붙이고. 악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 관살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아티클 영어식 감각 좀 생기셨나요? 네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아, 여기 이 채팅창에다가 이해가 됐다, 아직 어렵다 이런 거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할게요. 어 여전히 어려워요. 뭐어 괜찮네요. 뭐 재밌어요. 뭐 아무 의견이나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설명 지금 제가 어, 20 2분 밖에 안 썼거든요. 8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여기까지 끝났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관사에 대한 개념이 이제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진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가 옵니다. 자, 더 붙이고 싶어요? 안 붙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 어디까지 오는지 예, 운동에는 관사 안 붙입니다. 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지 알수 있어요? 모르죠? 자, 원어민들의 사고예요. 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지 모르면 불안해요. 있긴 있는데 어디까지 오는지 모르면 불안해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토를 붙이는 거예요. The rain. 자, 자 이거 뭐예요 영어로? 눈인데 영어로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맞힐 수 있어요. 자, 자연스럽게 the snow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관사, 그죠 오히려 재밌을 거예요. 자,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막의 경계가 명쾌할까요 과연 생각보다 명쾌하지 않아요 근데 좀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막에도 자연스럽게 더서 헤이 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정답 누가 맞히셨어요 그러면 자 이제 코스트도 사실 웬만하면 원래 붙이겠죠 해변도 되게 그죠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트는 주로 많이 붙여요 물론 안 붙여도 되지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우리가 제가 예고해 드렸죠. 30분 만에 이해할 수 있었, 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제 예고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연스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하면 공부가 정말 재미있고요. 웬만하면 안 틀려요. 네. 그리고 심지어 뭐도 되냐면 아까 선처럼 자, 행, 저기 죠 행성으로서 아까 행, 항성을 행성으로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행성으로서 선을 말할 때는 관사를 안 붙여도 된다라는 디테일이 들어와요. 그리고 햇빛, 햇빛을 바라보는 선으로서는 관사를 붙여야 된다라는 그 디테일까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어 성적, 아 영어 성적이 된다. 영어 능력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자, 좀 이해되시죠?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관사 뭐예요 개념의 세상에 있는 걸 존재하게 만들고 좀더 명확하게 하면 더를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응용을 하면 어는 언제 쓰냐면 실제로는 있는데 아 없는데 있다 라는 뉘앙스 만들어 줄땐어를 쓰면 되는 거였고 이게 이제 좀 어려웠던 거고 더는 진짜 있긴 있는데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명확하게 만들려고 더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관사 말고 이제 관사 대신 쓸수 있는 거는 뭐 따로 조금만 알,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호칭도 관사 안 붙이죠. 이건 그냥 간단해요. 뭐냐면요. 부름으로써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걸 부르는데 꼭뭐 굳이 관사 붙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호칭은 Hey teacher, Hey boy,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관사를 그래서 안 붙이는 거예요. 호칭 자체가 존재를 시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관사와 연동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재밌으면 좀더 갑니다. 아직 제가 지금 4분 남았는데 재밌으면 좀더 갑니다. 채팅창에 재밌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어 네. 재빠르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보시면, 100명 이 넘어서 이제 띵동 소리가 더안 나는 거군요. 자,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영어 제대로 쓰는 한국 사람 없는데, 제대로 이제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보글리씨가 영어, 영어를 설명할 때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도를 확 높여요. 자, 뭐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뭐. 자, you trust me more. 그럼 뭐예요? 너는 나를 더 신뢰한다예요. 그저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때 모어는 뭘 설명하는 말이냐면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You trust me more. 자,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엔 you take more information. 자, 이거는 모어가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information을 설명해요. 그래서 너는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자 요거 두개 지금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을 가지고 되게 어려운 영어를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모어를 뭔가 좀 꺼내서 따로 이야기를 할때 쓰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 이렇게 꺼낼 수 있거든요. 더를 붙이면서 앞에 꺼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 모어 more, 이 모어는 문장 전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모어만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the more, You trust me. 그러니까 너가 나를 더 신뢰하는 상황. 자 더를 붙임으로써 딱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고그 얘기.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더 이해했으니까. 자, 이제 뒤에 걸 볼게요. The more information은요. Informa, more가 information을 설명하기 때문에 information까지 같이 와야 돼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the information you take 라는 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여기서 가운데에 컴마를 찍어주면 얘 역할은 equal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한국말 말고 영어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뜻이 뭐냐면 the more you trust me. 자 네가 나를 더 신뢰하는 상황 요거예요딱그 상황은 equal. 어디로 가냐면 the more information you take. 더 많은 정보 네가 얻는 상황 해서요. 한국말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네가 나를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너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돼라고 의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거 생각보다 한국 사람도 영작 되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이랑 관사 설명한 거 가지고 이렇게 딱 풀어서 얘기해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죠? 자 그리고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학교 간다. 영어로 뭐예요? I go to the school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관사 붙였죠? 관사 붙였으면 실물에 가는 거죠. 그리고 학교 여러분들 여러 군데 다녀요? 보통은 학교 어디 다녀요? 시간 강사분이 아닌 이상 한 군데 다니죠. 그래서 덜를 붙이는 거예요. I go to the school. 그죠? 그런데 덜을 빼면 건물이 빠져버려요. 실물이 빠져버리고, 개념만 남아요. 개념. 아까 I'm Korean 한 것처럼요. 개념만 남아버리니까 뭐가 돼요? 학교에 간다라는 말이지만, 이거는 공부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네, 공부하러 간다. 네, 그래서 I'm, I'm a student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 우리 강사님이 얘기한 거군요. <웃음> 자, 아무튼, 그러면 교회 간다. 자, 교회 건물 갈 때는 당연히 덜을 붙이고, 네, 교회 예배를 보거나 기도하러가면 덜을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하스피탈이에요, 하스피탈. 자, 하스피탈은 병원 I'm, I went to hospital. 관사 없으면 아,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왔어지만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스피탈은 진찰 받는 곳이 아니에요. 하스피탈의 진짜 뜻은 최소한 누워 있어야 돼요. 입원하거나 수술받아야 하스피털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수술하거나 입원해하다 왔다예요. 그리고 뭐 단순히 병원 가서 의사 만나고 온건고 o c 어 닥터하거나 클리닉, 메디컬 센터 이런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자 아무튼 근데 병문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더를 꼭 붙이셔야 되죠. 그죠? I went to the hospital. 자 한국 사람들이 아 이제 1분 초과했습니다. 마지막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를 되게 많이 틀려요. I went to prison. 자, 뭐예요, 이거는? 전과자라는 소리예요, 전과자. 그래서 교도소에 봉사활동을 가거나 면회를 가면 덜을 꼭 붙여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어쩔 때는, 어떤 때는 관사가 중요한 역할을 안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관사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내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면회나 봉사활동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관사가 때로는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틀림없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더 같은 거 제가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 뭐 인터넷도 이제 더 붙이고 정부 조직이 너무 복잡하면 눈 안에 안 들어오면 그냥 더를 붙이는 거 이제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식으로 관사를 어 접하게 되면 아, 원어민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때로는 아, 원어민들이 그래서 답답하구나. 얘네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이 돼 있구나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이해를 통한 이해를 통한 학습 방법을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원래는 중고등학생이 저희의 관심 대상은 원래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필리핀에서 캠프를 하거나 이렇게 뭐 대학생들 수업을 위주로 열었었는데 그때 간간히 고등학생이 들어오는데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성적이 다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에게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동안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이렇게 학생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는 컨텐츠로서 알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중고등학생을 가르쳐 보기 시작했거든요.